해보려고 합니다. 우선 큰 변화들이 3개 정도 있었어요. 첫 번째는 잘했다 못했다가 아니라 밀물이다 썰물이다라고 관점을 바꿔본 거예요. 예전에는 매번 매달 목표를 세워두고 그 목표에 맞게 잘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요. 그 목표에 미치지 못하고 일을 못했을 때 어, 이번 달엔 못했다. 가 아니라 금은 썰물인 기간이구나 이 썰물 기간을 누리고 만끽하자 라는 마음으로 그 흐름을 인정하고 즐겼어요 두 번째는 도토리 키재기를 그만한다 예요 비교가 불행해지는 방법 1위라고 하잖아요 비교라는 게 우리에게는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지만 멀리서 보면 정말 도토리 키재기잖아요 남과의 비교를 끊었고 남과 나를 비교하려는 주변 사람들을 멀리했어요 인스타그램을 조금 멀리했습니다 거리두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과 나를 계속 시각적으로 혹은 거기에 있는 내용으로 어쩔 수 없이 지금의 나와 지금의 그 사람과 비교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런 SNS를 멀리하니까 지금 내가 얼마나 행복한 사람인지에 집중하게 되고 은미를 하게 되더라고요. 한편으로는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뭔지 명확히 알고 그걸 내 가까이에 두는 거예요. 여러 가지가 있겠죠? 마지막으로는 운동을 시작한 것입니다. 갑자기 우울해질 때가 있을까 보니까 체력이 부족했던 게큰 원인 중 하나였어요. 체력을 잡고 내 무게중심을 단단하게 잡으니까 내 스스로를 내가 컨트롤할 수 있더라고요. 거창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장 마음 편하게 갈수 있는 곳을 갔고요. 운동에 재미를 붙이게 되었어요. 틈틈이 하면서 스트레스도 풀고 체력도 키우고 있습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행복해지고 계시나요?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는 건 무엇인지 그것을 가까이에 두고 있는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? 댓글로 이야기 들려주세요. 음.